만이에요. 이 메인의 목도 <웃음> 아, 이건 싫어 <웃음> 그동안 모험가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검은사다모아시스 일타강사 등 되게 다양한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에머린이 함께했는데요. 검은사와 모바일을 사랑해주시고 이용해주시는 우리 모험가분들을 위해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벤트는 지금 처음 하는 거죠. 맞아.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네. 이 상품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상 끝에 하나하나 하나,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상품은 11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개세개세개세개세개세개세개세개세개 3개, 3개, 3개, 3개, 3개, 3개, 3개, 3개, 3개 11개 맞나? 총 33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이 중요하죠. 바로 이 영상 댓글에 받고 싶은 선물과 애물인과 잘 어울리는 반려동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그 이유를 잘 적으셔야 당첨 확률이 올라가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을 고르고 거기 여기에 대해서 적는 거라면 이거 약간 눈치게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눈치게임 1? 2! 어. 33개! <웃음> 아무래도 받고 싶은 상품을 댓글에 기재하는 거다 보니까 좀덜 많은 분이 선택한 상품을 고르면 당첨 확률이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요. 이벤트 참여는 5월 5일까지 하실 수 있고요. 당첨자 발표는 5월 8일 검은사당과 공식 포럼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이벤트이다 보니까 당첨자 발표 이후에 간단한 인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도 참여도 되나요? 안 돼요. <웃음> 아 너무 단호했어 <웃음> 저희 이렇게 많은 상품들 또 준비해놨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에도 참여하고 또 앞으로 저의 영상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